물위생검사 그러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먹는 물로부터 해서 필요한 물이 어떻게 순환이 되느냐 자, 이게 물순환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 바다가 있고 암석이 있고 토양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비구름이 자, 이 비구름이 결국에는 바다나 지표 표면이나 어디에서 물이 증발되어 가지고 위에 구름을 형성하겠죠. 이것이 다시 강으로 들어옵니다. 강으로 들어와서 지표로서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물도 있겠고, 안쪽에 들어가서 지하수로, 지하수로 분포하고 있는 물도 있습니다. 가장 많기는 바다, 속에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물 분포를 보면 해수가 약 97%입니다 나머지 3%가 담수입니다 바닷물이 아닌 물은 3%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3%도요 빙하가 75%를 차지하고 지하수, 지표수, 토양수는 다 합해서 4분의 1밖에 안돼요 그럼 3%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1%도 안 되는 물입니다. 이 물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입니까? 부족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의 수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각각의 특성이 뭔지 한번 잠깐 요약한 부분은 보고 넘어가자. 자, 우수 집 표수가 증발해서 응축되어 비, 눈, 우박으로 내렸는 물입니다. 자, 이때 이 물에는 당연히 내려올 때 매연이나 먼지나 깨서 세균, 미생물들 함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H 5.6 이하 이다면은 산성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표. 땅 표면에 지표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수가 하천에 있는 하천수도 있고 못같은 호소에 있는 호소수 저수지에 들어있는 물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수의 특징은 당연히 유기물질, 세균, 미생물, 탁도 뭐, 용존산소, 이런 게다 높아요. 용존산소도 높고, 나머지 필요없는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도 유기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나 망간 등이 경도를 나타내는 물질은 적습니다. 자, 경도를 나타내는 물질이 높은 거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에서 뽑아올리는 지하수는 경도,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높고 반대로 위쪽에 지표수에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 기후변화에 따라 수량 변화, 오염 기회가 아주 다양합니다 호소수에는 조류번식에 의해 가지고 맛, 냄새, 뭐 정수능력 능력 능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지하수를 보시면은, 지하수는, 자, 지하 3m 이하, 그 다음에 10m 정도까지 있는 걸, 10m 이하에 있는 걸 심층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지하 100m 이상 되는 깊이에서 올리는 관정수도 있습니다. 지하수의 특징이요 아까 지표수와는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개 농어촌의 상수도에서 이 지하, 지하수를 지하 상수도 수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복류수입니다 복류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 하천 주변에 보면은 모래 자갈층이 있잖아 그죠? 그 밑에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지표수나 지하수의 한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표수에 비해 가지는 탁도는 낮고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겁니다 자 여기는 지표에 흐르는 물이고 복류수는 여기에 하천 옆에 자갈모래층에 있는 존재하는 물입니다. 이게 복류수입니다. 지하수는 글자 그대로 지하 깊숙이 존재하는 물이고요. 용천수라는 것은 지하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물을 용천수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무슨 물인지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해수는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이와 같이 소듐 크라이더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칼슘 카륨 중탄산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해수, 호수의 오염도 측정은 앞쪽에 BOD 측정이 아니고 COD로 측정해서 값을 나타냅니다 바닷물의 용존산소량은 요 담수보다 값이 낮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물의 자정작용이 있는데, 자, 이 자정작용을 크게 나눠가지고, 물리적인 작용이 있고,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 자, 이세 가지는 어디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뭐 어떻게 희석이 된다든지, 침전이 된다든지, 폭기, 여과 뭐 흡착 뭐 일광 음, 응집 이와 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화학적 작용이라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을 동반했냐 이겁니다 자, 화학적 반응을 동반했는 경우면 화학적 작용입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 작용은 뭐 글자 그대로 먹이 연쇄에 의해서 정화한다 유기물질을 먹이로서 이용해서 먹어치워준다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pH 온도, DO, 햇빛 생물에 기인해서 어떤 광합성 작용 또 포함을 하자 자어찌되었든지 물이 이렇게 자정작용을 받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럼 이제 먹는 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되느냐. 자, 먹는 물 정수처리 과정입니다. 자, 상수도, 개통도 앞쪽에서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서울, 상수도, 어떻게 상수도, 상수도, 개통도를 가지고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물을 취수합니다 취수해서 도수관을 통해서 정수장에 보내고요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보내고 가정으로 급수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뒤바꿔놓고 여러분 순서를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나 자앞 글자만 따서 한번 봅시다. 취도 정송 배급. 자 취수장은 기억이 나겠죠? 정수장도 기억이 나겠죠? 배수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는 도수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 보내집니다. 그 다음,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배수지로 가려고 하는데 송수관을 통해서 보내집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급수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취수장에서 취수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질, 해로운 물질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 제거하는 것이 물리적 처리로 스크린을 통해서 제거하고 염소전처리하고 침사지에서 일단 모래자갈 뭐 이런 이물질 이런 것들이 침전될 수 있도록 침, 침사지에서 거치고 그 다음 침전이 안 되는 것들은 응집제를 투입해서, 약품을 투입을 해서 교반을 시켜가지고 침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침전시키고 여과하고 나서 소독, 염소 후처리 공정으로 소독을 하고 정수지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송수지, 배수지, 급수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염소 전처리 후처리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 걸 설명을 했고, 자, 그 프로세스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보기는 힘들면은 정수장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정수공정에서 폭기라는 폭기 에어레이션 작용을 에어레이션, 에어레이션 다른 얘기 공기를 불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항에 고기가 살려 그러면은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와 같이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물하고 공기를 접촉시키면은요 여기에서 만약에 거기에 CO2나 메탄, 황화수소 이런 가스가 있다면은 공기가 불어져 들어가니까 제거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높은 고온 지하수다면 냉각도 될 수가 있겠고, 휘발성 유기물질도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이나 망간 등이 공기 산하에 의해서 침전이, 침전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폭기작용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응집제를 이용한 응집작용을, 응집제를 씁니다. 자, 응집제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거, 황산 알루미늄, 황산 반토라고 그러는 알루미늄 염, 염화제 2철이나 1철이나 이와 같은 철염, 그 다음, 고분자 응집제, 아니면 응집보조제로 이와 같은 황산 시리카 활성탄 벤토나이터 석회분말,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응집 시켜서 침전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부상을 시키든지 해서 제거를 합니다. 자 응집제를 어떠한 조건에서 가장 응집이 잘 되는지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응집 시키는데. 이 응집제 투여량을 결정하는 이자 테스터라는 실험 기구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밑에 비커 비커에 여기에 이제 스토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이 될수 있도록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집제를 넣어가면서 어느 조건에서 가장 잘 응집이 되는지. 그 실험 조건을 실험실에서 찾아가지고 필드에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 테스터, 이 실험 기구를 보여주고, 뭐 하는 실험 기구냐? 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침전은 보통 이렇게, 치, 약, 보통 침전, 약품 침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여과, 자, 여과 작용에 크게 두 가지 타입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영국식 여과 방법이 완속사 여과법입니다. 여기에 사가 모래사자입니다. 자, 완속, 천천히 모래 여과를 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미국식으로 급속사 여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항상 비교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완속사 여관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지 자 이겁니다 보세요 밑에 작은 돌한 30m, 자갈청 한 15m, 모래 90m 그 위에 이제 원수를 부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두꺼운 청을 통과하면서 여과되어 가지고 정수된 물이 자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어때요? 엄청나게 천천히 속도가 천천히 완속입니다. 자, 이거에 비해가지고, 급속 사여과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은, 완속 여과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런 것, 이, 완속 사여과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 계속해서, 원수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들이 어디에, 모래층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여과되면서 필터돼가지고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속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이 모래층을 싹 걷어내고 다른 새로운 모래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겠죠? 자, 그런데 급속사여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급속사여관은 역시 자 이런 이런 이런 층다 있는데 여기에 어, 보시면은 자, A층이 원수들과 B층이 모래층이고 C자갈층이고 뭐 D가 여기에 약품 혼화지 약품을 쓴다 그리고 E가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역류 세척수라는 역류 세척을 이용을 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 원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쭉 해서 여과되어 가지고 정수되어 나가는데, 나가는데 영국식에서는 이 모래층을 새로 걷어내고 새로운 모래층으로 채웠잖아.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모래 걷어내고 채우는 게 아니고 이라고 되어 있는 역류 세척수를 이용해서 모터로서 자 원수는 차단시켜 놓고 여기에 역류 세척수로 역으로 확 불어가지고 이걸 이물질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모래층 걷어내고 새로운 모래층으로 넣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역류 세척수를 이용을 해서 급속 여과가 가능하도록, 자, 이렇게 완속 여과 급속 여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침전 방법은, 완속은 보통 그냥 침전되도록, 급속 사역은 아까 약품 침전제를 쓴다 그랬죠. 약품 침전으로 침전 빨리 시키도록. 그 다음, 여과 속도는 1일 3대 6m 인데 1일 120m 급속 여과 가능합니다. 자, 자, 이렇게 쭉 해서 좋기는 면적이 필요한 거, 급속 사역은 좁은 면적에서도 가능합니다. 완속 사역은 굉장히 면적 많이 필요 그 다음 비용도 완속사는 건설비 많이 들고 경상유지비는 좀 적게 드는데 급속사여관은 이거와 반대로 많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건설비는 적게 들지 몰라도 경상운영비는 많이 든다. 자, 세균 제거율을 보시면은, 완속사가 약한 98에서 99% 세균 제거가 가능하다. 급속사 여간는 그것보다 조금 낮아요. 자, 95에서 98% 세균 제거가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교된 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독, 염소 소독. 염소소독에, 염소소독을 할 때, 자, 잔류염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균력이, 염소, 화학종에 따라서 살균력이 달라요. 자, 보시면은, 가장 살균력이 높은 것이, HOCL, 차염소산이고요. 그 다음, pH가 염기성 영역 쪽에 들어가면, 이온화되어서 OCL 어미온. 이게, 그 다음 살균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 크로라민. 아민과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크로라민이 살균력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좋기는, 자, HOCL 형태로 살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 관리를 해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염소 처리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자, 처음 염소를 투입을 하면은, 자,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잔류 염소량이요. 처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잔류염소량이, 잔류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최저 지점이 나타납니다. 자, 이 점을 불연속점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입된 염소가 존재하는 아민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에, 크로로 아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리 염소, 유리 전류 염소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불연속점이 나오는데 이 지점보다 더 많은 염소를 주입을 해주면은, 주입을 해주면은 이제 유리 염소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염소 투입을 불연속점 이상의, 이상의 염소량을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불연속점이 나타난다.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이제 염소를 얼마나,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될 거냐. 이걸 뭐 식으로 묻는다면, 음, 계산은 여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약품 양이 필요한 약품 양은 물양이 얼마고 주입농도를 얼마로 맞출지 그 나누기 약품 농도 약품 농도가 100%가 아니잖아 그죠? 약품 농도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염소 주입해야 될 양은요 염소 요구량에 플러스 잔류 염소량을 플러스 시켜서 염소를 주입해 줘야 된다 이 얘기고 농도 단위는 앞쪽에 계속 나옵니다 1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분율입니다 자, 10의 6성분의 1 100분의 1이 1%라고 그러면 은 100만분의 1이 ppm입니다 자, ppm 단위하고 mg 퍼 리터 단위하고 자, 이 관계가 같습니다. 보세요. 미리그램 per 리터,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 그램 퍼 큐빅 메타, 그램 per 톤. 똑같이 ppm 단입니다. 같은 단입니다. 자, 그다음 잔류염소를 측정하는 시약이 뭐냐? 올소토리딘이라는 시약을 넣으면 은 잔류염소가 있다면 황갈색 색깔이 나타납니다 황갈색 색깔이 나타나요 자 잔류염소 그 다음 소독기 종류가 보이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자 여기에 잠시 나오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상수도, 그다음 하수도 그 사이에 중수도라는 재사용수 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수도 지금 개념은 거의 에, 확립이 잘돼 있지가 않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식탁의 싱크대에 나오는 물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같은 물일까 다른 물일까 똑같은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수도 이외의 중수도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려면 새로운 어? 상수도 관같이 관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먹는 물 수질 검사에 대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 pH 메타도 나오고, 어, 실험 쪽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문제도 보면은, 아, 앞쪽에, 자, 우리가, 본 부분이 BOD 부분이 나옵니다. BOD, COD. 자, 실험하고 하는 게 여기에 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우리가 BOD 설명을 할 때, BOD5, 5일 동안 실험한 BOD5. 자, 1단계 탄소 분해 BOD, BOD20, 2단계 질소분의 일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BOD5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자, COD 실험 어떻게 하는지의 내,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올려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기존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자료, 그런 걸 한번 좀 보세요.